네 안녕하세요 물로빈포에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아코인 하드포크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시아코인이 10월 31일 하드포크 일정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어,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는 이 추세선을 맞춰가고 있고요 어, 시아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서 하드포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아코인이 어떠한 코인이냐면요 시아코인은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컨셉을 가진 코인이에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이 아마존 S3의 경우 파일을 작성을 하고 또 공유해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 시아코인의 경우 시스템이 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보안성을 지니고 있고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 이용자나 자료가 많아질수록 미뤄지는데요 이 시아코인의 경우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제공되는 저장 공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성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아코인의 경우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어, 듀얼 마이닝이 가능해요 채굴을 동시에 하는 건데 이더를 채굴하면서 시아도 캘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아를 캘수 있는 양이 이더에 비해 현저히 작은데 시아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이 아식 채굴기가 등장을 하면서 해시파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 거죠. 이 시아코인 하드포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어, 기존에는 대형 채굴 업체인 비트맨과 이노실리콘의 채굴기들로 시아코인을 켤수 있었는데 이두 채굴 업체들은 커뮤니티를 위한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더 많다는 거죠 일반 채굴자들이 벌어가는 수익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해시파워가 높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해시파워가 높아지면 네트워크를 독점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 채굴의 중앙으로부터 탈비하겠다는 거예요 하드보크의 안건은 오랜 초부터 나왔던 건데 어 이번에 시아코인 팀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본인들의 회사인 네블러스가 만드는 오벨리스크 아식 채굴기만 허용하겠다 이거죠 이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다른 경쟁 하드웨어 업체들의 이 채굴기가 호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코인이 밝히기로는 오벨리스크가 시아코인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는 거죠 이 시아코인 개발자들이 만든 채굴기 오벨리스크 SC1이 있는데 이 애고 없이 비트메인에서 아식 A3를 출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비트메인 아식이 오벨리스크 해시량을 가볍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 소프트 포크를 해서 비트메인 A3 진입을 막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레딧에서도 시아코인 커뮤니티들의 반응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한편으로는 Protective Force, 어,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포크라는 반응과 시아코인이 중앙화를 가고자 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안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 하드포크 출시 예정을 시아코인 측에서 밝히면서요. 이 비트메인과 이노실리콘의 독점적인 채굴 구조를 막아서 중앙 집중화를 탈피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 채굴기 오벨리스크를 독점적으로 팔려는 게 아닐까요? 이 오벨리스크 투자자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이러한 독단적인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한 제조사의 채굴기가 대부분 해시를 독점하는 게이 채굴기의 중앙화를 가져오는 게또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판매된 채굴기 사용을 막아버리면 이 채굴기를 구매한 채굴자들에게 가는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와 이개발진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시아코인 하드포크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벨리스크 아식 독점 운영이 과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와 기존 A3 구매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이바이